아무 편견 없이 그냥 선입견 없이 가요 그냥, 음. 그냥 문장 본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 키워드가 있다 우리 네. 지문 속에 이 문장이 답을 결정짓는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그냥 이런거 연결두고 자꾸 풀면 이쪽에만 신경쓰고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자 if가 나왔으니까 접속사야 일단 컴마까지 예의 바르게 딱 끊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수능국에서 조건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엔드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요거 부사가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over a long period of time까지 다 묶어버려. 이거 지금 부사구잖아. 부사구. 부사와 부사구는 병렬구조가 가능해. 됐지? 그럼 남은 건 요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 두 개. 부사와 부사구가 다 요거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너는.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없애버리면 빙이생 일단 수동문상문로 봐도 좋고, 자, 두 가지 합선을 얘기합니다. 리프가 없으면 수동문상문인데 빙이 생략 가능하죠? 맞죠? 빙이나 해빙빙 생략 가능하다는 수동문상문에서. 그럼 생략 가능하고, 아, 뜻을 명확하게 해서 접속사를 써줬구나 해서 분상문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부사절, 조건, 시간, 이유, 양태 이런 부사절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주어는 동사는 비동사일 때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지금 빨리 봐. 그래서 음 주어를 찾고 있어요. 주어. 그죠? 어. 여기까지 끊어져야 되나? 어 여기 있죠? 여기. 어 그럼 이거 주어 아니네. 주어 아니네. 어 이쪽에 있었구나. 끊어졌으니까. 여기 있네. 여기 주어. 아, 여기 동사 나와있네. 주어 동사 나와있잖아요. 시제 현재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어, 운동 그다음에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주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라도 상관없다. 알겠지? 두 가지 방법 다 접근이 가능하다. <웃음> 어쨌든자그런 운동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행해지면 규칙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리고 어떻게 그죠? 어 어 장기적인 어떤 기간 동안에 걸쳐서 행해진다면 장기적으로 행해진다면 운동은 도움이 될수 있다 뭐하는 도움이 될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알겠죠? 물론 요이 사이에는 이셀프가 생략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목적이 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툴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 요게 뭐예요?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자, 요 골다공증에는 컴마가 보이잖아. 이 컴마가 바로 동격의 컴마예요. 요와 동격이란 말이에요. 점진적인 과정에서 이거를 여러분 동격으로 치정합니다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냐면, 뼈 상실의 점진적인 과정. 즉, 하우시대 중부들이 이제 점점, 점점, 점점 뼈가 어떻게 돼요? 뼈 속이 퉁퉁퉁퉁 빈단 말이야 그래서 부딪혀도 그냥 뼈 부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The Occurred Natural Age People Age라고 또 나왔어요. 관계된 문이에요 그리고 선행사가 얘니까 뼈 상실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동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틀려 이거, 어, 알겠지? 어, 자동사, 성체성 자동사. Happen, occur 이런 거. 그래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요양대부사들이또 있어. 나이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거 지금 주어고 이거 동사야. 어 주어 복수니까 A, S, N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일어나는 뼈 상실의 아주 정신적인 그런 과정인 바로 골자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뭐가 운동이니 깔끔하게 봐돼 알겠지? 운동 치크치할 때는 딱딱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요 생각을 해야 된다. 수동이라는 거 여기 아 수동이 나온다는 거. 이거 맥락은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뭐, 동격의컨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지만, 다른 문법적 사항들, 구조적 사항들, 이것도 파악해야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래야 빨라져. 어? 그지